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꽁치 김치찌개를 해봤어요. 김치 반포기를 쫑쫑쫑 썰어주고 냄비에 담아주세요. 들기름을 두바퀴 휘휘 둘러주고 중불에 볶아주세요. 5분정도 볶으시면 숨이 죽어요. 그때 다른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불을 계속 중불로 해주세요. 캔은 국물까지 전부 부어주세요. 캔 딸때 손조심하시고요 빈 캔에 물을 가득 담아 넣어주세요. 설탕 한스푼 고춧가루 한스푼 간장 한스푼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비린내를 잡기 위해 된장 반스푼 마늘 한스푼을 넣고 15분간 끓여줍니다. 다 끓었으면 다진 반주먹 넣고 1-2분만 더 보글보글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